이체 같은 경우는, 네. 5번 발체, 약간 그런 체인데, 네. 어, 아버님도? 신이요? 네. 쓰시기엔 네. 아, 네. 어떨까요? 너무 같애요?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음... 음, 제가 그냥, 그냥 편하게 쳤었을 때, 음. 일단은, 어, 헤드의 무게가 조금 없고, 어, 그래서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이, 음. 힘이 없으신 분들이 아주 편하게 치고 싶다. 음. 그냥 무게를 느끼면서는 그런. 편하게 네, 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아. 네, 어, 네. 그리고 무엇보다 터치감이 되게 좋아요. 어, 그래요? 그러니까 네. 이게 유테리든 드라이버 모 쨍쨍한 그런 느낌이 음, 좀 나는 채들이잖아요. 그거를 굉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약간 소프트한 거 어. 그리고 묵의한 그런 채들. 한요 가볍게 치는 정도로 그렇는거 아, 것 같아요. 그럼 그 쨍한 죽혔는데 약간 거리가 음. 안쪽으로 그냥 알아서 파란색 말요